네 안녕하세요 아이엠 l 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정용으로 추천할만한 10.8v 햄머 드릴 드라이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, 지난번에 어, 가정용 18v 햄머 드릴 드라이버를 소개했었습니다 그 후에 지인이 가벼운 제품 없냐고 했었고 그래서 오늘 10.8v 햄머 드릴 드라이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이후로 제가 가정용 충전 제품을 소개하는 컨텐츠는 아마 어, 없을 것 같습니다. 혹시 두 제품이 단종되거나 아니면 아예 제가 소개하는 기준이 있죠? 가격 AS. 그 둘을 뛰어넘는 제품이 나오지 않는 한 어,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언급할 제품은 스탠리 10.8V 해머드릴 드라이버 SCH12S2K 입니다 어,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는 첫번째 가격 측면에 봤을때 저렴합니다 이 제품은 최저가가 어, 9 9 9 0 0원 이었습니다 비슷한 사양의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디월트 10.8 볼트 햄머 드릴 드라이버 dcd 706 d2가 어, 2 0 600원 그 다음에 보시 gsb 10802-li 가1 어, 0 2790원 입니다 에게 보쉬랑 별로 차이가 안나네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스탠리 이 제품은 제가 어못 찾아서 그런가 어 배터리 한개로 안팔더라고요 스탠리랑 어 디월트 제품은 배터리 두개 기준을 두고 말씀드린거고요 보쉬 GSB10802-LI 이 제품은 코스트코 같은 오픈마켓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건 배터리가 하나입니다 즉 배터리 하나든 보쉬 제품보다 배터리 두 개든 스탠리 이 제품이 더 저렴하다 두번째 as 입니다 어, 스탠리는 디월트모 회사 입니다 즉디월트 as 센터에 가도 수리가 된다는 라 뜻이죠 그럼 간단하게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어, 언박싱 하기 전에 앞에 뭐라고 언급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1번 어, 2단계 속도 조절에 햄머 기능이 가능한 기어박스 그리고 ipm 즉 분당 타격수가 22500 이다 2번 2단계 속도조절 1단계 400rpm 2단계 1500rpm 옆에보면 no road speed 라고 되어있죠 즉 무브와 회전수 1단계가 400rpm 2단계가 1500rpm 이다 그 다음에 3번 led 불빛이 있다 그리고 어, 10.8v 배터리가 아까 이야기 했죠 2개다 그리고 완충까지 70분 그 다음에 스탠미에서 2년 보장 그리고 위에는 했고 그 위에 보면 척이 10mm 까지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스티커로 되어 있어서요 어,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직접 본인이 뜯으니까 말이죠 제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. 베어툴 하나, 배터리 둘, 그 다음에 충전기 하나 말이죠. 요 비트는 원래 없습니다. 제가 저 집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요. 제가 예전에 이 비트를 척에 결합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보여드렸었는데요. 나중에 그 안양에 계시는 디올트 AS 기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어, 될수 있으면 손으로 하는 걸 추천하셨습니다. 왜냐? 전동으로 하다가 잘못하면 손이 꺾일 수 있으니까 말이죠. 그래서 비트를 놓고 한번더 힘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드라이버, 드릴, 한마 원하시는 작업 선택을 하셔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지금 보이시죠 1단에서부터 쭉 20단까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을 했었죠 속도 속도는 일단 2단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작업할 때 이렇게 led 라이트가 나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어, 공구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봐요.